고민을 해서 결국 개성을 써서 바치길 못하고 요 내용들이 스님들이 잘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서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화공로진이 35쪽 한글로 된거 밑으로 네 번째요 세 번째 그때 화공로진이 에... 공인대사의 방 앞에 있는 삼칸이 복도에 능가변상과 오조대사가 가사와 법을 전수하는 그림을 그려서 공양하고 후대에 전하여 기념하고자 벽을 살펴보고서 다음날 착수하려고 했다. 이거는 이 역사가 있는 얘기죠. 이거 그냥 막연하게 놓은 말이 아닐 겁니다. 화공, 화공노진이라 했는데 이걸 공공이라 그러죠? 한문에는 공공이라고 그러죠. 한문엔 공공이라고 되어 있죠. 그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봉공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이든 공공이든 그건 상관없고요. 공공인데. 공공이라고 하는 그 요즘 말을 말하는 그 어, 평화거리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금어라 그러죠? 금어. 그림 그리는 사람을, 뭐, 화가, 뭐 하는 그 당시의 단어가 공본이었던 어뭐것 같아요. 그건 이제 왜 그런 사람을 초청에다 놨느냐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평화 그리고 그런 그림 그리는 스님을 모시다 놨다 이거죠. 음... 속인이 어떤 스님인지 는건잘 모르겠습니다. 모시다 놓은 거는 오조 대사가 육조 스님께 법을 전하려면 법 전하는 과정을 그려가지고 그 벽화에 그려놓기 위해서 또 하나는 능가변상도를 그려놓기 위해서 그분을 청해놨다는 얘기 능가변상도가 뭡니까? 능가라고 하는 건 부처님 당시에 성 이름인데 능가라고 하는 성인데 그 성은 알려지기는 신통변화를 신통력을 부족한 스님들만 갈수 있지 신통력 즉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래서 능가경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능가경을 그 당시 엔 6조단경을 전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능가 중에서는 능가경을 전하는 걸로서 법을 전하는 걸 대신 삼았습니다 그런 능가변상도라는 건 부처님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 과정을 그려놓는 거니까 즉 법이 전해 내려오는 그 맥을 그림으로 그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걸 그리면서 5조에서 6조로 넘어간 법을 벽화에 그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분을 초청해 놨다 이거죠 그래서 그 벽화는 그 벽은 공백 된 상태 그려져 있지 않는 상태로 그냥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46쪽이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이건 뭐, 뭐 읽을 거 없습니다 그 신수스님께서 생각하기를 모든 스님들이 개송을 안 짓는 것은 나를 믿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개송을 지어 바치지 않으면 이게 내가 무슨 꼬라지냐 음? 그리고 또 오조스님께서 내, 내 속을 알택이 있느냐 한번 지어보자 그러나 내가 지어 바치는 것은 조사의 지위를 그렇게 넘봐가지고 조사를 조사의 를조사 지위를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 정성을 대해가지고 음? 응개송을지어바치지는으 조사 스님께서 내열구약품을 알지 못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지어바칠 것이다. 그래가지고 열세번이나 지어가지고 오조 스님 계시는 데 가서 바칠까 말까 바칠까 말까 다 바치지 못하고 결국 생각해낸 게 뭡니까? 참아 가서 바치질 못하니까 만약 네가 해놓은 공부가 이었다 오냐?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저는 화두를 믿음이 안가가지고 전광조신 스님께 화두를 타서 성철큰 스님께 와서 화두를 거듭 듣고 경공 스님께 듣고 구산 스님께 듣고 다해도 도무지 당시 믿음이 안가서 전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7개월이나 주력한 사람입니다. 화두에 믿음이 안가가지고 별별 짓다하면서도큰 스님 찾아가서 묻지 않는 게 와따 해국 스님 앉아 정진 잘하는데 아주 고작 고따있거나 묻는 거아 요게 듣기 싫어가지고 허성세월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잘안 무너져요. 스님네도 물으려면 지금 일찌감치 물어야지 7, 8년, 8, 9년에서 그 스님 정진 좀 한다면 아 그만 그 이름에 넘어가기 시작해서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난 신수스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속으로는 신노장구 대단하니 주력하는 주제에 그거 하나 묻지 않고 있으니 그건 참 창피한 일이에요 이거.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화두에 믿음이 안가는 사람이 지금은 화두법이 아니면 이 옷을 벗겠다고 할 텐데는 화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화두 전체 뿐이죠 그래서 개송을 가지고 벽에다 써놓죠 몰래 몰래 밤중에 써놓죠 그러면 내일 이 그림을 그릴 릴 거기 때문에 오조스님도 보고 다른 사람 봐가지고 옳다 그러면 응? 다행이고 옳지 않다 그러면 아 내가 여태까지 나를 못 깨달았구나 기껏 수긍하고 난 떠난 수 밖에 없다 해서 해놓은 게 뭡니까 신세보리서요 심혈면 경대로 은물시하야 막사지냐 몸은 이 보리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부지런히, 부지런히 닦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신수호 스님께서 그 당시에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 이런 상태에서 배워갔다는 그 당시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신수스님이 전혀 무슨 뭐 우리처럼 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지은 그런 건아니다 그러나 벌써 해능스님이볼 때는 옛날 지금 우리나라에도 요근래 제가 중된 다음만 하더라도 효봉스님, 응? 동산스님, 효봉스님이나 동산스님 66년도에 에 입적하셨는데 금오스님 이런 분들 응? 성철스님, 뭐 향곡스님, 전광스님뭐 구산스님, 우리나라 경공스님참기라상 같은 도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믿고 저 어디 얄랑구진라진이신가 쉬주나 라진인가 이런 이런 따오들 그분들을 비방하는게 아니에요 게임이 안돼요 한번 가서 부딪혀보면 은근하게 뒤에서 숨어가지고 뭐나 있는 것처럼 가서 부딪혀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직접 나와서 대중들과 부딪히면서 자기관리를 그만하는 그 도인스님들 그거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른들 있을 때 일단 중이 됐다는 건 복전 중에 큰 복전인가 해제만 하면 무조건 가서 찾아뵈요 저는 효공스님이나 동산스님 법을 조금도 가르침을 못 받았습니다 하루는 어린때 효공스님 법문 한대떠 갔는데 한 스님이 깨달았다고 하니 네 이름이 뭐냐? 각공입니다 각을 공이했느냐 공이 각했느냐? 그거 그런 말을 들으면서 멍하니 있었거든요 왜 가서 못 물었겠냐? 모르니까 지가 무식하니까 스님네 무조건 선지식 스님들 찾아뵙고 스님 오늘 이번엔 어디서 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절만이라도 해버렸대요 절만이라도 그분들 가시고 나면 저는 호봉스님이나 동산스님이나 그런 분들께 그렇게 못한 걸 저는 아주 지거한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지어서 붙였다 말이에요. 신수상자가 이개성을다서놓고 방에 돌아와 놓었으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오조스님께서 이런 말들은 이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건 법회 스님이 난 붙여놨다고 합니다 육조단경아본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이 무슨 상관이냐 이말이 육조단경 같은 이런 보물덩어리에 이건 군더더기입니다 이거 오조 스님께서 아침에 너 공봉을, 아공봉이란말 나오네. 공봉이라는 건 화가라는 말이죠. 너 공봉을 불러 남쪽 국도 복도에 능가 변상을 그리게 하려 하시다가 문득 이 개성을 보셨다. 다 읽고 나서 공봉에 게 말씀하시기를 훈인이 공봉에게 돈 3만 냥을 주어 멀리서 온 것을 깊이 위로하며, 위로하니 며위로하 변상을 그리지 않으리라.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범소유상 계시와 망약 견제상 비상직견렬에 이러 하셨으니 이개송을 그대로 두어서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게 하여 이를 의지하여 행을 닦아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법을 의지하여 행을 닦으면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니라 이제 대충 그 스토리를 짐작하시겠죠 신수스님이 벽에다가 개송을 써놨고 오조스님은 아침에 육조스님에게 이제 개송 지은 사람한테 전하려고 해서 아직 개송이안 왔기 때문에 변상도부터 쭉 그려놓고 그날 저녁이나 뒷날 오조스님이 육조스님한테 넘어가는 걸 그리려고 벽에 가보니까 신시보리주어 심의명뱅대라는 개성이 붙였다 이말이에 벌써 신스스님 작품이라는건 환하죠 아 척하면 상척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법을 닦아가지고 하면은 산악부에 배지할 군에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음 제가 이 육조단경을 몇번 이래 보는데 에 산에 있을 때도 가끔 가다가 참. 스승처럼 나왔다가 읽어보기도 하고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강의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확실히 모릅니다 어, 여러분들이 먼저 알게되거나 음, 한번 좀 탁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조스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두 이 계송을 외우라 외우는 자는 바야흐로 자성을 볼 것이며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 않으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 경험, 이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바야흐로 자성을 볼 것이며 한 것은 이 내용 가지고는 자성을 볼 수가 없다 보리나무를 따로 두고 명경대를 따로 두고는 일단은 모양이 있는 세계를 단한짓거리라도 따로 놔서는 자성은 그런 세계가 아닙니까 그건 성철스님만이 아니라 도 저도 절대 동갑입니다 볼 수가 없죠 일단 보이는 건 자성이 아닌데요 이거는 성철스님께서는 그때 육조단경을 가의하면서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일단 육조 해농 스님이 계란이 터져서 병아리된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해서 잠재우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하신 말이다 그러나 그는 건 성철스님 말씀이고 저는 모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난 모르니까 이 내용을 난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몫입니다 문인들이 다들 외우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훌륭하다 거룩하다 아유 오조 스님이 이런 인가를 해서 말씀을 했으니 오죽할거요? 굉장할거죠 아주 그냥 가는 데마다 신시보리소의 요신명 명경대니 가장 외우면서 온 도량을 다돌아다니는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육조단경만 들을게 아니라 그 당시에 스님들이 수행방법 수행하는 모습 그걸 보면 조그만한 꼬마들까지 이걸 외우면서 온 도량을 돌아다녔던거예요 그러니 방아찢는 앞에도 자연적으로 외우면서 지나가는 놈이 있을 수밖에요 그때도 육조해농스님은 돌멩이를 짊어지고 방아를 찧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직 그까지 아니네 48쪽 요거 그까지 아직 안 갔습니다 오조스님이 신수상자를 거쳐서 불러서 물으시되 네가 이 계송을 지은 거냐 물었죠 신수상자가 신수큰스님이 하는 말씀이 부끄럽습니다 실은 제가 지었습니다만 감히 조사의 자리를 구함은 아닙니다 원컨대는 스님께서 이게 제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오조스님이 바로 말씀하시죠 네가 이 지은 개성은 소견은 어지간히 길은 들어섰으나 문 안에 들어온 건 아니다 문 안에 안 들어오면 백번 문 바깥에서 잘 살아도 자성은 못 봅니다 여기서 안팎기라는 안팎 안팎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안팎이 아니죠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거죠 여기서는 앞에서는 분명히 자성을 본다 하는 것하고 이 뒤엔 말은 좀 다릅니다 근데 다른 분도 다 그래 다른 분도 그래서 저는 모른다 이러는데 에, 문 안에 들어오진 못하였다. 범부들이 이 개성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타락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위없는 보리를 찾는다면 결코 어찌 못할 것이다. 결코 어찌 못한다고 인간을 했어요. 모름지기 문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와야만 자기 본성을 보느니라. 그건 깨달아야만 본성을 본다. 이 말입니다. 너는 우선 돌아가서 며칠 동안 더 생각해서 한 개성. 그 가까이 왔으니까 한 생각만 뒤집어지면 되니까 어쩌면 확연히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더 주죠. 한번더 해보라 만약에 네가 자성을 보았다면 마땅히 가사와 법을 너에게 부촉하리라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신수스님이 무척 고민하는 동안 신시보리수요하면서 그 개성을 외우면서 사방 돌아다니깐 방앗간 앞을 지나가는 어떤 동자가 있게 되죠 욕조해능스님이 행자 때떡 듣고는 아 이런 벌써 깨닫지 못했구나 흔히 요근래 나온 선지식 가운데 어느 선지식 한 분은 경허스님 오도성을 가지고 경허스님이 대단히 훌륭한 분이지만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분이 경허스님을 대단히 신하는 어른인데도 벌써 말로 표현하면 그건 벌써 허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 말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일단 어떤 대선지식도 말로서 표현해 버리면 말이라는 건 모양 있는 것만 표현이 되지 말 없는 게 표현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솔천에 전혀 모양 없는 데 대해서 누가 말해놨으면 말 없는 거는 보질 못했으니까 단어 자체가 안 나왔어요 단어가 나온 건 일단 모양이 있고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말로 표현되지 생각 없는 무념, 무종 무상, 위체, 무주인본저세 군데 세계는 전혀 얘기가 안 됩니다 스님에게는좀뭐한 얘기인지 몰라도 이해가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계층이 지금 분명히 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시간 지났습니다 한 시간 지났는데 스님네 시계층 가는 게 보입니까? 시계침 가는 거 보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은 시계침 가는 거는 암만 들다 봐야 안 보여요 한참 있다가 이만큼 가는 건 보이는데 아무리 그건 들다 봐야 이기게 시계침 가는 게안 보여요 그럼 총알이 날아오는 거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예 막 날아오는 거 보면 은 피하지 마라 죽나요? 안 보이니까 맞아 죽는데왜 그렇습니까? 총알은 너무 빨라서 안 보이고 시계침은 너무 느려서 안 보이고 시계침 이하로 너무 느린 세계도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고 총알보다 더 빠른 것도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스님네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땅덩어리는 지구를 따라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게 태양이면은 요렇게 앉아가지고 요 뺑뺑 돌때 지구가 아니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뺑뺑 도는데 우리가 동그란 공에 거꾸로 매달려서 팽팽 도는 거요아는 사람 나와 도는 건 인정하잖아요 가만히 앉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게 번거예요 가만히 우리는 앉아있는 걸로 착각해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동화사 이, 이 강당이 스리랑카를 지나서 아마 차적 어디쯤 갔을까요? 1시간이 스리랑카가 뭡니까? 1초에 얼마를 달리는데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창세기 편에 보면 은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고 그랬습니다. 지구가 그러면 지구가 아니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신약을 다 합쳐서 다 보더라도 지구에 관한 한 내용만 있지 삼천대천세계 우주법계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구가 근본이고 우주의 근본 중앙이고 태양이 돈다 그랬죠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갈릴레이 나온 다음에 스님네가 더잘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지구는 이거는저 많고 많은 거의별 가운데 아주 쫄따구 별총만한 별이고 태양이 딱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빵빵 돌고 있다 위성 중에 하나다 성경에서는 안고다 죽여버렸어요 그놈들 근데 법화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은 나오지도 않을 때 죽었던 삼천년전이니까그 예수교가 한참 후에, 뭐, 한 몇백 년 후에 나온 거니까. 법화경에 여러분들이 보면 태양계가 태양이 하나가 아니라 무량수 어깨의 태양계에 삼천대천세계 1에 나옵니다. 무량수 어깨라고 하는 게 뭡니까? 셀수 없는 태양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전자신미경에서는 태양계를 몇 개를 보내면 백억 100억 곱하기 백억을 봅니다. 그거 우리 머리로 셀수 있습니까? 우리 대갈백으로는 셀 수가 없어요. 백억 100억 곱하기 백억을. 뭐라고 표현을 무한대라고 표현합니다 무한대라는 게 무량수라는 얘기예요 삼천년 전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요 참 우리가 부처님한테 제가 지금도 날마다 백팔8배를안 가지는데 절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놈들인데 그건 아주 신심 덜난 사람이라고 감사히절그 고마운 절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냐 아니면 우리가 이런 법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 저절로 절이 나옵니다 저절로 그래가지고 이제 또 들었죠. 또한 육조 스님이 들으니까 그게 무슨 개성이요 하고 물으니까 야이 촌놈아 이 무식한 놈아 이 말이지 무식한 놈아 이게 지금 신수상좌가 신수 상좌가 그 신수의 제1좌가 해가지고 그 오조, 오조 조사 스님께서 이걸 외우면 압수에 안 떨어지고 자성을 본다 했는데 넌 아직도 그걸 모르냐 니까딱 들어보니 벌써 알겠거든요. 이건 벌써 마음을 못본 거예요. 어디에 그게 써졌느냐 써졌습니까 하니까 날좀 그쪽으로 좀 안내해 달라니까 데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데리고 간 내용이 요 이제 49쪽에 쭉 자세히 나오죠 스님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50쪽에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스님네가 워낙 그 기본이 되어 있고 강원도 안가고 승가대을 안가서 8호 화두법을 가지고 인생승부를 건그 명승부사 나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안한 분들이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몰라도 화두법 믿고 수자가 된 사람은요 전생에 삼생은 아니 맺힌 분들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두가 믿어진다면 그는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화두 한번 믿고 참선 믿는 사람은요 스님 전생 한번 전생을 알게 되거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음생에내킬코 다른거 안하고 오로지 화두 이거 하나를 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어버리라 그런 분들이지만 이거를 3일만에 하기는 이게 좀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급히 나가는 거니까 내가 원래 성질이 급하고 시동이 걸리면 막 빨리 나가는 편인데 그런 데다가 이게 바뀌니까 190페이지까지 하는게 아무리 못해도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하루 한 번에, 한 번에 17페지인가를, 이 17쪽인가를 나가야 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스님들 이제 이렇 읽어보시면 되니까. 해는이 대답하기를 나는 여기서 방아지기를 방아찍기, 8달 남짓 하였으나 아직 조사당 앞에는 가보지도 못했다. 이것도 벌써 그 당시에 그 승가의 가으로알수 있습니다. 행가는 벌써 그 앞에 가보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라건대는 나라를 그쪽으로 인도해달라 왜냐하면 그때는 그걸 보고 외워도 된다 그러니건 가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자가 해능을 인도해가지고 그 복도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고는 해능은 또한 51조 개성을 지어 다시 그를 여기에 이제 다른 쪽그 다른 본에는 보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어, 보니 자기 속으로 저건 아직 그 도를 이루지 못한 금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계니까 내가 한 개송을 짓거들라좀 써달라 하니까 참 읽어달라 그랬죠 자기가 글을 모르니까 그 당시 별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벼슬 이름입니다 벼슬 이름 그 별가가 그 말을 듣고는 읽어주니까 아, 아 그게 아니라고 내도 내한 개송 지을 테니까 써달라니까 야 웃기지 마라 이 촌놈아 어? 야 자서가 방 하나 찢는여냐 무식한 놈이 아 니가 저 신수 큰 스님 지어서 오조 스님이 다 인정을 했는데 아 그래 응 다시 찢는다는게 말이나 되냐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최하지에도 상상근기가 있고 최상근기에도 하근기가 있는 것이다 이말 한마디 딱 들으면 벌써 별가 정도면 알아졌습니다아 내가 미안하다 불러달라 쓴다 그래서 써놓은 것이 보리는 <목소리> 본무 상청정거니 하처유진이요 여기에 다른 번에는 불성은 상청정거니를 본래 무일말하니 하처유진이냐 이렇게 나오는 꼭 같은 말이기 때문에 다른 말할거 없습니다. 본래 무일물이나 불성 상청정은 막 글만 다르지 꼭 같습니다.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말이죠. 내용은 보리라고 하는 것은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고 깨달음이라는 건 우리 화두고 화두라는 것은 나서 우주의 실상이라는 거니까 그건 모양이 없는 것이니 본래 나무가 없다 나무라는 건 모양인가 모양이 없다 밝은 거울 밝은 거울이라는 건 거기서 나오는 광명인데 광명과는 침힌 때가 있을 수가 없다 부처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이게 글자를 가지고 부처님 부처님 성품이 따로 있는 걸로 하는데 부처님 성품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면 무은 걸로 알고 있다 하면 율로 알고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없다고 하는 것은 부처의 성품은 모양이 없어서 텅빈거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이라고 한 것이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불성상청정이 본래 무일물로 바꾼 것뿐이다 똑같은 말이죠.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디에 티끌과 먼지가 붙겠느냐. 이 내용도 근래용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자기가 화련히 깨달아서 말을 통해서나 누구 글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확연히 볼 때만이 게 이게 나, 내 재산이 되고 내 것이 되지 이거는 내가 말을 해봐야 몇번 함을 만지는일이고 여러분도 들어서 이런 걸요대로 받아들인다면 함을 만지는 거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계성에서 말하였다 마음은 물이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이 마칠대라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 어느 곳이 티끌과 먼지의 물들이요꽃 같은 말이죠 이 개성을 본 대중들이 해능이 지은 개성을 보고 다들 괴이하게 여김으로 해능은 방앗간으로 돌아갔다 오조스님이 문득 해능의 개성을 보시고 큰 뜻을 잘 알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시어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또한 아니로다 이렇게 하셨느니라 이건 뭐 이해가 가는 얘기죠 57조 오조스님께서 밤중 삼경의 해농을 떡하니 이제 삼경이라는 게 뭡니까 깊은 밤중이죠 이 삼경을 가지고도 말이 많습니다 초경, 일경, 이경, 삼경에서 삼경만 내만 잠을 자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삼경이라는 게 여섯 시간이냐 아니면 두 시간이냐 하는 그것도, 어, 나로서는 아직 확신이 안 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그거는 그 가풍에 따라서 다를,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삼경 가지고 여섯 시간이냐 두 시간이냐가 따지는 건 그건 수자가 아닙니다. 아그 당시에 두 시간으로 정해져도 좋을 거고 여섯 시간으로 정해도 좋을 거고 세 시간으로 정해도 좋을 거고 모양 있는 법 가지고 이건이 저건이 따지는 거는 화도하는 사람들이 분산이란 아니라고 그러죠 조사당으로 불러가지고 금강경을 설해 주셨다 그 당시엔 육조 단경이 없을 때입니다 금강경이 그 소위 경전이었죠 금강경을 설해 줬다는 것은 즉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설했다는 얘기고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설했다는 얘기는 바로 모양 없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에 원래 우리 마음돌리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해능이 한번 듣고 말 끝에 문득 깨쳐서 그날 밤으로 어, 법을 전해받으니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건 이미 깨쳐있었다는 얘기죠 언어의 대우라는 건 이미 확인했다는 과정입니다 이에오 조수님께서는 단박 깨치는 법과 가사를 전하며 말씀하셨다 단박 깨치는 법은 번호법입니다 내가 쪼조가 되었으니, 가사로서 진표를 삼을 것이며, 신표를 삼을 것이며, 대대로 이어받아서로 전하돼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여 마땅히 스스로 깨치도록 하라. 이때까지는 가사와, 법과 가사를 전해하는 것을 신표로 전해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우리 수자 스님들하면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점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서 어, 가섭 스님에게 전하고, 안한 스님에게 전하고, 상나와 스님에게 쭉 전해와서, 우박다로 해서, 반야다로 해서, 보리달마까지 왔는데, 보리달마가 28대로 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중국으로 왔는데, 중국에 와서 그 당시에 보리달마를 독사를 시켜버릴 정도로 시키려고 할 정도로, 시키, 시키려고 한게 아니라 시켜줬잖아 독사를 시켜버릴 정도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수자로서 한번 듣고 넘어가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는 아주 그 순교비가 많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경기도에 가보면 천진암이라는 데 있죠? 아시죠? 천진암이라는 게 우리 불교 천진암이라는 암자터였습니다. 근데 그게 왜천주교 성지가 돼버렸어요그 당시 그 신부, 신부들이 신부 그냥 막 죽게 돼가지고 도망가는데 스님들이 숨겨줬습니다. 천진암이라는 암자에. 숨겨주고 박다 먹여주고 옷다 입혀줬어요. 중옷을 입혀줬는지 신부옷을 입혀줬는지는 알바 아니로데 어쨌거나 하여간 막 먹여주고 입혀줬어요. 그래서 살려줬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이제는 지거라고 해가지고 우리 스님네 거 가지도 못하게 만 웃기는 놈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어 우리 천진함이었어요 그러면 스님들은 그럼 순교 안하고 순교를 안했느냐 그런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할 순교들을 했습니다 사명대사도 순교해서 독살당했어요 환성지안선사도 제주도 가서 독살당했어요 저허웅보우선사도 제주도 귀양가가지고 죽었어요 중국의 달마대사 이후로 선종이 일어날 때 기꺼이 목숨 바친 선자 숫자들은 말을 다 못합니다 근데 왜 순교비를 전해는안 세웁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안하니까 불교가 망하는 것처럼 하고 같이 싸워야 된다고 하지만 나는 싸우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조선시대에 조선 500년 동안, 동안에 신라 때 고려 때그 스님네가 막 왕족 이상 대접을 받고 스님네라면 왕족 아니면 스님네가 못됐어요 왕족만이 중이 됐어요 왕이 허락을 해줘야만 중이 됐어요 워낙 스님들이 워낙 그, 그 스님 한분 어디 저 달성군에 온다면 군수가 나와서 마당을 쓸고 그냥 뭐든지 뭐든지 하다보니 스님네 행태가 굉장했었죠 그 때. 그패단이스님으로쌓아니 왕족으로서의 패단이강했던거예요 그러니 이성계가 그냥 스님 낸존경에서 무학대사를 왕사로 모시면서도 불교를 박해를 시작한 것이 그게 시가 돼가지고 2조 500년 동안 스님 낸 성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여섯가지 천안계급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정, 노비, 음? 기상, 상혁꾼 그중에 들어갔다니까요 나는 그것을 다른걸로 보는게 아니라 신라 고려 때 너무 복을 타락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양식을 다 놓쳐가지고 과거를 받은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이렇게 기독교나 천주교가 스님들끼리 강목가지고 맞박을 쳐가지고 피가 흘리는게 텔레비전에 대대로 그냥 응? 그거저 그 방영이 되고 온갖 소문이 다 나는대로 하면 저건 해장이야 그냥 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울타리 울타리를 쌓아서 안 나타나게 하고 우리 불교는 없는 소문까지 다 나도 이만큼 하는거는 조선시대 500년동안 같이 안싸고 스님들 어떻겠습니까 그냥 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역해사바치라는 그냥 바, 바쳤습니다 신발을 삼아서 바치는 그냥 바쳤어요 그것이 불법이 살아나는 원동력이됐어요 그때 만일 같이 싸웠다면 저는 다 죽여요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교리 자체가 받아들여가지고 교리 자체가 받아들여가지고 바닷물처럼 그걸 내 걸로 만들어 버리면 나는 우리 불교와 앞으로 굉장히 흥한다고 봅니다 왜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에 부처님 법이 어떻게 이런 법이 있냐고 미국 나서 항공 우주국에 뭐가 생겼어요 팔만대장경 연구소가 설치됐어요 스님 내가 조금만 잘 살면 나는 불법은 특히 우리 창선법은 삼선법을 가지지 않고는 나는 이 지구상에 인간들이 마음의 행복을 마음의 안락을 찾지 못한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유럽이나 저런 쪽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저렇습니까 산업혁명을 거쳐가지고 노동시대를 거쳐서 산업혁명을 르네상스 이런 게쭉 거쳐서 지금 경제시대인데 공산주의가 망했다지만 난 공산주의 망했다고 안 봐요 영 역력히 이루어 살아있습니다 다만 민주주의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건 돈이 이겼지 이론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 돈이 망할 차례입니다 왜냐? 돈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게 이번 만 불까지 갔다가 우리나라 대가는 꼬라지 보십시오 결국 내 마음을 내가 이겨내기 이전에는 결코 안정은 못 온다는 거내 마음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화두법 가지고는 안 된다고 나는 확실하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순교를 그렇게 하나도 없느냐 하면 그 스님들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아 봄이 오면 새싹 나기 마련이고 겨울이 오면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응? 앙상한 있을 뿐이지 그게 무슨 순교냐 이거예요 네, 저 과거 세계부터 와가지고 응 나귀 떡겨두고 홀몸으로 돌아가는 게 내가 당당하게 돌아갔는데 그게 무슨 순교냐 앞으로 그런 법까지면당할 철학이 없어요 어머 조금 아품에서 누구한테 죽었대서 오만 원망을 나간지 같이 순교비 세우는 거 저거 몇품 어치 안 되는 겁니다 저아 그래가지고.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선종이 못 있어서 그렇게 시비질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척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선교가 아니죠. 무척 많이 죽어갔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할수 없이 부처님께서 제대로 내려오는 법과 가사를 신표로 그걸 안하고는 아예 선종이 깨닫는 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신표로 전해왔지 이 법이 널리 행해지게 되길라 더 이상 전하지 말라 이렇게 정립이 돼야 돼요왜 그때까지는 정했으면 가사를 전해왔으며 육조 스님한테 와서는 왜 전하지 않았냐? 선종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거죠. 벌써 마음법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사를 전해줍니다. 가사를 더 전해 주는데 여기에서도 아주 군더더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법회 스님이 나는 끼워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육조 스님은 난 이런 말씀 안 했다고 보죠. 법회 스님께서 아 육조 스님을 존경하고 그 원체 모셔보니까 너무 참뭐 부처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한니까 이런 걸 이제 놨다고 보는데 너는 가서 노력하라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되 3년 동안은 이 법을 쳐라 하지 말라 환란이 일어나리라 뒤에 널리 쳐서 미혹한 사람을 잘 기도하여 마약 마음이 열리면 너희 계층과 다름이 없으리라 이런 것은 이건 뭐 당연한 말씀인데 무슨 횟자가 들면 은 멈추고 횟자가 들면 내빼라 이런 말들 이건 욕조스님 말씀 아니에요 아우조스님이 육조 자 오조스님이 그런 거 육조스님은 그런 걸 모릅니까? 다만 부촉하는 말입니다 이건. 어디 가서 응? 몸 조심해라. 그냥 인사 말이에요 이건. 이건 육조 단경으로서 무슨 부태 그렇게 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을 가지고 바로를 바로하고 바로가 뭐 가상가를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한두 달가량 돼가지고 대유, 대유의, 대유령이라고 하는 이 대유령이 뭐 지금 중국의 어, 어느령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스님 내가 뭐 지도체 보면 알 거고. 대유령이라고 하는데 이러는데 뒤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쫓아왔다. 이거는 스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주 스님께서 당에 오르지 않고 법문을 안 해주니까 스님 왜, 왜, 그런 왜 이제 당에 안 오릅니까? 하니까 법이 이미 남쪽으로 전해갔느니라. 누가 받았습니까? 어, 해능이 가져갔다. 아, 해능이 그 촌놈이 어, 어떻게 법을 가져갔냐 해서 쫓아오죠? 쫓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쫓아온 놈이 누굽니까? 어그 이게 사품 장군이라는 말도 있고 사품 장군이라는 말도 있는데 상품이든 사품이든 이건 아무 관계 가 없습니다. 해명 스님이 그 본래 이제 그 장군 출신으로서 워낙 달리기를 잘하고 말을 탔는지 뭔지 몰라도 쫓아와가지고 대회령까지 와가지고 이제 해명 스님을 쫓아잡았죠. 쫓아갔다 와가지고 응? 음? 응? 어? 그 이발을 내놔라 하니까 그 해명 스님이 해명 조사 이제 육조 스님께서 해명 스님이 아니라 해명 육조 스님께서 바로를 떡하니 바로에 놓으면서 가져가려면 가지 봐라 그래 이제 또 이걸 들으려니까 그 해명, 해명이 아니라 그 해명 스님 그육삼범 장군이 들지를 못하고 딱 달라붙어서 들지를 못하니까 생각이 확 바뀌었죠 아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뒤에서 전한게 아니라 아 이건 뭐가 있구나 마음을 확 바꿔서 뭐라고 합니까 오십 53쪽 이래 와가지고 저는 이 법을 얻으러 왔지 이바로를 뺏으러 온게 아닙니다 하니까 육조스님이 숲속에 숨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아주 멋진 말 나오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 아주 멋있,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스님이 숨었다가 뭐라 그럽니까? 전심은 무엇이며 후심은 무엇이냐 참 멋있는 말이죠 전심은 무엇이고 후심은 무엇이냐 네가 금방 전에 바로를 뺏으려고 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와 가지고 음 바로를 뺏어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며 바로를딱 들어보고 들어지 않으니까 금방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 법을 배우러 왔다고 해서 마음이 확 달라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선도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하기 잊지 말고 악도 생각하기 잊어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큰 마음으로 이놈을 뺏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게 안 떨어지니까, 아차, 그게 아니구나 해서 선한 마음이내고 선한 마음도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죠. 선한 마음도. 공부 잘 된다는 마음도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건 무서운 철학이죠. 선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건 우리 선법입니다. 참선법입니다. 선한 법을 인정하는 동안은 일단 모양의 속을 볼수 밖에 없는데, 선한 법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게 벌써 육지수님 첫 마디에 나올 버리죠 중도법문이죠 바로 중도죠 중도 전심은 무엇이며 후심은 무엇이냐 불사선 불사하라 선만 악만 생각하지 말게 아니라 선도 생각하지 말라 찬한 마음 악한 마음 내기 이전 근본 마음 본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여기서 자기 마음을 깨쳤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님을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스님네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의 관자재보살관자재보살이 뭐예요? 관세음보살을 관자재보살이라고 합니다 왜관자재보살이라고하십니 관세음보살 당태종 이세민이 인간세자 인간 들면 황제가 인간세자 들면 인간세자는 평생 못써요 뭐 성인이름이라도 못써요 뭐 세자를 관자재로 자자로 바꾼거예요 스승이 세자가 되면이 해명은 그래서 도명으로 바꾸게 됩니다 바로 도명으로 바꿨죠 해농선사한테서 해농스님한테 계셨기 때문에 스승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육조스님 하는 말씀이 모두 다황매문아니라 해가지고 사냥꾼들 틈속에서 몇 년을 숨어 삽니까? 15년을 숨어 삽니다 15년을 15년을 숨어 살아가지고 떡 나오게 되는데 나온 다음에 대한 얘기는 나와가지고 법을 살아게된 내용은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 시간 반은 해야 된다니까 5분은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말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법을 설하는데 내용까지 가가지고 우리 수자가 6조 단계 원 정리를, 정리를 돼야 되는데 정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종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무슨 종이 가장 그 중국 천지에서 천하를 뒤덮었습니다. 율종입니다, 율종. 그리고 율종과 무슨 종과 내가 그런 교리에는 좀 음, 식하질 못해서 못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다른 종파들이 굉장히 많이 성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 태고종, 조계종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종합대학에 무슨 의대, 법대 많이 과수가, 과, 어? 학과가 많을수록 종합대학으로서 가치가 있듯이 그 당시 종파는 싸움이 아니라 번창한 종파였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인정하는 번창한 종파였지, 그렇게 우리처럼 종파가 많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와서 태고종하고 태고종이라고 하는게 대체성이라는게 일제시대 이후에지 옛날 신라고오래때는 없었어요 그 싸움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교도인들이 방이 싸움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넘어간 것이지 그래서 종파 불교가 아주 해악기만았지그 당시에 종파는 서로 서로 자기 종파를 드러내가지고 옛날 전광수님하고 경공수님 신문지상에서 막 서로 응, 이 사람 이이경공선지식스님이한번 이, 응, 써내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전광선지식스님이 그게 아니라 해서 싸워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싸운걸로 보는데 그신문구에다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두 분이 비판이라는 걸 통해서 한 분은 한쪽 면을 자세히 일러주셨고 한 분은 지리산을 등산 가는데 한 분은 칠선계곡 쪽을 자세히 설해주셨고 한 분은 요 칠불 쪽을 자세히 설해서 완전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분들의 싸움을 싸움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직 자기 해안이 안 열렸다는 얘기예요아그 법을 가지고 그냥 뭐 어? 대가리가 터지도록 할 수도 있죠 맞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종파가 성했으나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성립돼가지고 새로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인도에서 보리달마가 왔을 때 가자마자 양무제하고 벌써 얘기가 됐을 때는 선종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에요 형상법이 물론 학생들은 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선종이 자기 도치라고 합니다 자기 도치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무제에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갑니까 지금까지는 나는 형상의 불법을 믿어왔다 탑을 쌓고 승려를 교육하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어떠한 공덕을 가지니까? 달마대사가 소모공덕이오 그건 공덕이랄 거 없다 그건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건 모양 있는 법이기 때문에 모양 없는 세계에서는 모양 없는 세계에 오면 모양 있는 세계는 그건 잘 발붙일 데가 없다 모양 있는 세계는 모양 있는 세계에 해야지 모양 없는 세계에서는 탑이라는 게설 수가 없죠 그건 뭐 그냥 당연한 말이지 그건 뭐 굉장한 법이 있는 거냐고 얘기하는데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제1이제가 뭐냐? 그럼 공덕이 없다면 내가 여태까지 한게 공덕이 있다가 하면은 뭐냐? 불식 모릅니다 그건 말해줄 수가 없죠 불식이라 해야지 뭐라 합니까? 물론 달마대사가 불식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무진는못 알아들었죠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소림굴에 가지고 9년동안 있었던 거예요 9년동안 우리에게 이 선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9년동안 면벽한 거는요 달마 대사에게도 저절로 절이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맨 우리 보고 다음에 이런 법을 전하라고 9년동안 가서 앉았서라고 하십시오 1년도 못앉습니다 1년도 제가 저 인도 그저 경전에 나오는 강변이 어떤 강변이니까 모래하마사 있는 강변이 아 겐지스 강 겐지스 강변에 가서 이리 앉았으니까 머리가 크노인여가 하나 있더니 스님네도 가보면 그런 놈 부지기스로 만나요 또앉아가지고자락하며 하며 하며, 하며. 저놈 또 하나 나와서 가만한 거예 <웃음> 아, 나도 앉아있는데, 내가 앉아있는데 좀 자신 있는 사람이거든요. 선원장 선생님 다 모시고 살아봤습니다만, 앉아있는 건 나도 할수 있는 사람인데, 아, 두 시간 있어도 꼼짝을 안 하고, 세 시간 있어도, 야, 이거 잘못 시작했나 싶고, 이거 챙, 아, 이다 해가 지근지근 저려 오는데, 아, 꼼짝을 안 하고 다섯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아, 이거 여섯 시간만 해봐서 어깨를 이제 할수 없이 내가 일어나야겠다 싶은데, 여섯 시간쯤 되니까 와가지고, 어깨를 푹푹 치면서, 뭐라 하는데, 내가 영어가 짧거든요. 뭐라 뭐라 하는데, 한줄알았으 영어를 좀더 해놔둘 걸 하는데, 우리, 내 딴엔 영어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가면요, 길 물을 정도, 밥 얻어먹을 정도지, 철학에 대한 얘기는 애, 당초안되겠습니다 애당초 안 돼. 발음 자체가 달라, 요 그래, 이제 그, 그, 잘하는 그 사람이 바라나시 대학 유학 간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차고 나 가다길래 한번 가본다 싶어 가니까. 날 만나기 위해서 20년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또공갈증이 하나 만났구나 싶은데, 아,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런 놈을 수시로 만났는데, 그래 꼭 그래 놓고는 그런 뜻에서 가서 콜라 한병 사오라고 그러는데 이사람 그게 아니에요 주니까 안 받고 딱 돌아가면서 몇생 전에 내하고 같이 살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얘기 안 해놓으면 인연이 멀어질 것 같아서 찾아왔다는데 지금도 가끔 그노인 내가 생각나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느냐는 거기에서 6시간 앉아있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달마대사가 이런 법 하나 전해주기 위해서 9년 동안 면적한 그런 건안 믿고 학자들이 조금 뭐라 그러면 그게 넘어가고 수자들 그래서는 안 돼요 최소한 화두에 한번 바쳤으면요 한 평생은 바쳐보고 눈 감을 때저 같은 놈 속았네 이런 줄 알아야지 며칠다니보고 그냥 속았느니 뭐하니 그건 수자이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그래도 전생 전생 수 없는 생을 다쳐왔는데 육조단경 정도 제하고 화두라고 하는 무상법을 자기가 받은 사람이라면 내 몸뚱이에서 들려오는 건 듣지 말고 화두 하나에다 내 인생 바쳤다 나는 너가 나지 나는 내가 아니다 화두를 하나 가지고 논두렁에 가서 딱 쓰러져 죽더라도 어째서 금생 한 생만큼은 다칠 수 있어야 돼요 스님 네나 저나 지금 화두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한두 분인데 그런 분들은 안 믿고 알도 지 못하는 분들이 책에다가 몰아서 놨으면 거기 넘어간다는 건 우리 수자들 자세가 아니에요 물론 학술적으로는 모순이 있는 말입니다 학술이라는 건 모양이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언제 바꿔질는지를 모릅니다 대승경전이 부처님 경전이 아니라고 사마외도경이라고 하던 게 어떻게 됩니다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아함경이 변질돼버렸다 대승경이 중도를 더 말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욕조 해능스님이 그렇게 사냥꾼의 무리에 숨었다가 다시 돌아나와가지고 어떤 법을 설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무념비정과 무상위체와 무조위권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가지고 어, 스님네와 제가 같이 봐아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